오늘은 제가 진정과 보습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괜찮은 기초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닥터 매종에서 나온 크림과 미스트 두 가지 제품인데요. 굉장히 파랑파랑해서 바로 수분이 충전될 것 같은 이런 케이스. 하늘색 케이스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. 센스있게 그 내장에 들어있는 스파츌러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떠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, 이 제품은 8종의 히알루론산과 5종의 슈퍼시카가 들어있어서 진정과 보습을 두 가지를 같이 케어를 할 수가 있는데요. 크림 제형이지만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산뜻하게 마무리감이 굉장히 산뜻한 편이에요 끈적이게 발리는 크림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그런 분들도 굉장히 <웃음> 제일 예쁜 요 사용하실 수 있는 크림입니다 지금 보시면 요쪽에 조금 흉터가 좀 남아있고 원래 요쪽에 여드름 흉터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여드름 흉터 치료를 제가 하면서 같이 썼던 화장품 제품에 성분이 들어가 있던 게 제가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병풀 추출물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기초 제품을 골랐거든요 근데 이 제품에도 병풀 추출물이 들어와 있어서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도 굉장히 사용하시면 괜찮을만한 크림이에요 수분 코팅막을 형성되는 듯한 8종의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은은하게 광채 보습 코팅이 되는 게 보이시죠? 이 크림은 수성과 유성의 장점만 뽑아 만든 바이겔 테크놀로지 방식으로 발랐을 때 굉장히 쿨링감이 느껴지는 크림이에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고 병분 추출물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진정과 보습 케어를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요새 또 갑자기 더워져서 사무실이 굉장히 건조하고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질 수가 있는데 피부가 건조해지면 굉장히 노화에 되게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. 주름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화장이 된 상태에도 이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뿌려서 수분 공급을 계속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다 보니까 이 마스크 쓴 부위가 굉장히 트러블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미스트를 활용해서 바로 진정시킬 수 있는 효과를 누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분사가 굉장히 곱게 잘 되기 때문에 한 3회 정도만 바르면 이렇게 벌써 너무너무 촉촉해지죠? 미스트 용도로 됐지만 이렇게 너무 건조할 때는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에다가 이렇게 분사를 해서 수분 충전을 바로 하시는 이 용도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. 미스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끈적이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건 전혀 끈적이지 않게 이건 전혀 끈적이지 않습니다. 굉장히 손이 많이 갈 만한 이 미스트 제품이에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쓰면서 아침에 이걸 바르고 자면 화장이 너무 잘 먹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만족했던 제품이라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!